받아주세요 이걸로 키목적어 뭐라 나왔어요? i 아, g 나왔어요 이게 목적 보예요 이게 이게 목적 보예요 얘가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적어를 계속해서 어머 한개 하나야 이렇게 봐야 돼 해서 패턴까지 나와야 돼 그래야지 완전한 문법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Sorry. 예문 따는 거 하나 더. 그대 해볼게요. Sorry. To. I'm sorry. I'm sorry. I'm 안 써도 되잖아요. So sorry to. Sorry to have captured. Captured. You. You. Waiting for a long time. 그렇식 <뭐라> 무슨 뜻이니? 뭐라고 그런 거지? 미안합니다. 자, 여기 지금 품종세 완료를 써았다는얘기 지금 현재 미안한 것보다 먼저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거는 품종세 완료, 완료용 써줬어요. 이유 나왔잖아요. 웨이팅. 이게 목적고로. ING 나온다였잖아요. 당신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할때 이렇게 쓴다. 그 다음에 이어 한 김에 킵동사 나왔잖아요. 자, 다시. 아까 얘기했잖아요. 킵아이 g 가 그냥 나오면 뭐라고? 요거는 계속해서 뭐만 어, 한다 계속해서 뭐만 한다 뭐. 뭐. 뭐. 뭐. 뭐. 뭐. 이렇게 쓰면 돼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핏동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핏동사가. 여기 몇 형식이에요? 5형식으로 O형. 수있네요 요건 몇 형식이에요? 계속해서 뭐만 하다. 2형식. 2형식. 3형식은 뭘까요? 그러면? 뭘 해요? O형식. 3형식은, 물론 이런 뜻도 있어요. 3형식 동사 쓰이면, 얘는, 무엇을 보관하다, 간직하다 이런 뜻으로 하게 됩니다. 간직하다, 보관하다 뭐 이런 뜻으로 키프로, 또는 뭐야? 뭐 적다라는 뜻도 있고, 되게 많아요. d 바이 r 리 일기적다 이렇게 해서 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구분과 관련된 keep 동사의 삼형식 부분은 이거 봐봐. A, 킥, B, 프롬, C. 자, 먼저 해석부터 갈게요. A가, A가, 아, A는, A는, A는, B가, C하지 못하게 하다. 어, 어디서 많이 들어온 것 같지? A는 B가, C하지 못하게 하다. 어디서 들어갔지? Away. 이씨, stop. 아, 아. 프리벤트. 뭐두개 어, 만들어볼게. 이거잖아. 금지방지, 금지방지, 어? 금지방지, 예방, 뭐 이런 걸 뜻할 때 쓰는 동사잖아.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A 때문에 B는 C 할수 없다라고 해도 돼. 자, 잘 들어. 요렇게 해석할 때는 단서가 있어. 어떤 단서냐면 A가 지금 주어거든요? 주어인데 사물 주어가 나와. 이가사물주가 나왔을 때만 여습니다자 그러면 예문 하나만 들어보고 끝날게요. 예문 확실하게 예문 들어야 돼뭐 이거 봐봐. 아 에브레인 베비스노 t 트미 간단한 걸로 가요. 시간 줄기 이 위해서 from 너희야 이태 자, 해봐 이제. 얘가 뭐야? A야. 얘가 뭐야? B야. 얘가 뭐야? C야. 해서 무거운 눈. 아? 비 무거운 눈이야. 폭설이라고 아, 합니다. 폭설. 게 폭설 때문에 나는 외출할 수 없었어. 자, 그래서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갈수 있어. 자, 이거. Because of A, B, S, N, O. 누가? 얘를 주어로 쓰는 거야. 아까 했잖아. A 때문에 B는 c 수 썼다. 왜? A가 뭔데? 저게 3을 주어잖아. 그러니까 나는 시 C는 가보니까 푸드나 푸 d not, c o u l d n 똑같아. 같은 문야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3을 주어일때 이렇게 해석한 게 전혀 문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어긋나지 않았다는 증거야. 이게. 똑같은 문야야 There is no kept me from going out 써도 되지만,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이게 바로 뭐야? 이거, 뭐? 직독지켓 어? A를 3물주어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야. 어, 폭설 때문에 나는 뭐, 이출할 수 없었다.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중요한 킥동사의 기본 패턴, 가장 많이 나오는 95%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문제가 되면 킥동사가 문제가 되면 요거 생기 중에 하나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죠? 계속해서 뭐만 하다. 요거는 뭐야요목적어 ING 계속하 계속해서 하게 하다. 요게 이 어려울 수 있는데 스탑 프리벤터하 같이 하아 봅니다. A는 B가 쉽게 하지 못하게 하다. 됐지? 어? 확실하지?